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갑자기 좀웬 레고냐 라고 하신다면 뭐 게임은 뭐 취미의 영역이고 취미는 또 키덜트랑 연결되고 뭐 키덜트하면 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키덜트 중에 키덜트 절대 철이 안 드는 사람 아니 그 고블린이라서 키덜트 제품들도 종종 이렇게 지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가끔씩 이런 키덜트 제품들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가 코믹스 덕후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고 마이티 마이크로스 나이트윙 대 조커를 구입했고요. 제품번호는 어, 76093이네요. 방사능 하드를 들고 다니는 조커와 나이트 윙의 추격전입니다. 어, 기왕이면은 조커와 배트맨, 배트맨이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구입하려던 곳에, 어, 배트맨이 있는 제품은 일단 없었고요. 이 마이티 마이크로스 CG 중에서는 보시면은, 배트맨은 할리퀸과 붙어서, 뭐, 제품이 나왔고요. 어, 어쨌든, 뭐, 제가 구입한 건 이거니까 이걸 리뷰를 해야겠죠. 근데 뭐 나이트윙이 아니라 차라리 로빈이었으면 그나마 더 나았을 텐데 왜이 둘의 조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나이트윙의 경우에는 1대 로빈이죠. 딥 그레이슨이 본명이고요. 2대 로빈은 제이슨 토드라고 하는 로빈인데 조커랑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어, 조커한테 죽었던 로빈이 제이슨 토드고요 그리고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부활했을 때 조커의 과거의 이제 빌런 명이었던 그 레드후드 레드후드를 이제 어, 갑자기 네, 말이 시히네요 네, 그 레드후드라는 이름으로 제이슨 토드가 약간 다크히어로 같은 식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3대 로빈인 팀 드레이크가 조커한테 세뇌가 돼서 예전에 그 배트맨 비욘드 시리즈에서 조커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왜, 왜 나이트윙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생기기는 합니다. 어쨌든 레고 쪽은 아주 뭐 만화나 뭐 그런 거랑 일치하진 않는 면들이 좀 있으니까요. 어, 뭐, 어쨌든 코믹스 얘기는 이쯤 하고요. 레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아트는 레고로 된 이제 전투하는 장면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 집어 던져서 아이스크림으로 막아내고요. 이게... 아이아유땅길는 그만 세겠습니다. 윗면에는 조커 미니피규어가 보입니다. 이 마이크, 마이티 마이크로스 시리즈는 히어로 시리즈들 중에서 이 다리가 짧은 미니피규어 시리즈 쪽이 마이티 마이크로스라고 하고요. 다른 이제 뭐 스타워즈나 그런 분류들 중에서도 이런 미니 비교인 애들인 다른 시리즈명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테이프만 뜯어놓고 아직 내용물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 일단은 한번 내용물을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 마이티 마이크로스 쪽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레고 피규어를 더 선호를 하는데 이번엔 좀 예상치 못한 지름이었고 어... 사실 이걸 구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보이시나요? 아... 어이 이벤트 참여하려고 이제 스마일 배송을 찾아보다가 스마일 배송으로 다른 제품, 그러니까 다른 물건 사려고 찾아보다가 금액이 애매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름신이 와서 뒤져보다가 적정한 금액대에 이걸 찾게 돼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예상치 못한 지름이었고요. 뭐 이벤트도 참여할 겸 겸사겸사 구입하게 됐고, 처음으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짧은 미니 비교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한번 내용물을 볼까요?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여기있고 설명서가 이게... 전체 부품들 안내를 해주는 그거인 것 같은데요 네... 부품들이랑 네... 이 시리즈 설명들이 들어있네요 이, 이거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뭐 아무튼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나이트윙의 차네요 저는 어, 역시 피규어 조립하는거는 바로 번호 없이 진행이 되죠 이거하고 조커의 차량입니다 조커도 마찬가지로 미니피규어 쪽은 딱히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선은 메인디 c 는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조커 때문에 산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마이티마이크로스 중에서도 굳이 고른 이유는 마블 쪽도 있긴 했는데 굳이 이걸 고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빌런 중 하나인 조커를 위해서 샀기 때문에 조커 차량은 우선 나중에 조립을 하고 손을 풀겸예나이트윙 차량이랑 미니피규어를 먼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왜 이렇게 꺼내놨냐 스타벅스를 켜놓고 어, 조립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용연령은 만 5세부터 5세 이상부터 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5세가 넘었으니까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어, 딱히 이 안에 부분이 있진 않아요 뜯고 으악 꺼지면 안돼 머리통이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나이트깅 바지 몸통 지금은 대머리에요 <웃음> 나이트 대머리 모든 이쪽이 그렇죠 뭐. 머리카락 여기. 아, 여기 머리카락 씌워주고요 모든 뭐 앞이. 아 이게 앞이네요 네. 이게 다리 움직이지 않는 미니 피규어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단신의 미니 피규어가 나옵니다 조커도 일단은 미니 피규어 먼저 만들어 놓을까요 왜냐하면은 굴러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차를 잃어버리더라도 차라리 피규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미니피규어 두명 이렇게 뉘어놓고 둘이 세조끼 뉘어놓고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2번 파란색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 검은색 범퍼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3번 이거 지워주는데 범퍼 쪽에 해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4번 회색, 회색, 회색, 회색. 이쪽에 있는 건가 보네요. 자, 끄덕놓고할니까 그랬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이거 겠죠 음, 이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5번에, 마이티마이크로스는 다리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 서서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핸들 껴졌습니다. 그리고 6번 이거 이렇게 해서 껴줍니다. 7번 7번에 투명한 거 껴주고요. 반대편도 투명한 거 껴주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아휴 이렇게 껴줍니다. 딱 응, 맞죠? 반대편도 껴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7번까지 됐고요. 음, 어디 봅시다. 이건 것 같죠? 여기에 이걸 이렇게 껴주고 조립해줍니다. 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9번, 9번에는 얘를 예 이쪽에 껴주고요. 10번에 이쪽이겠죠? 이렇게 껴줍니다. 10번, 11번은 회색 동그란거 동그랭이 2개 껴주고요. 그리고 범퍼 이렇게 껴줍니다. 12번, 13번 에 브레이크 등, 수진등, 후미 등 후미 등 후미 등어 t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평소에 레 n 조립을 많이 안해봤더니 o 렇습니다 여기에 이거 a y 여기 a 이 o 큰게 y o 작은 게 있네요. 그래서 a y o 우선 y o 주고요. o k 다 y 다 이얇은 거, 바퀴 바퀴! 오케이. 이것도앞뒤 거, 있는 모양인데요. 는단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거, 이 아이브는 거, 아이고는 거, 이 아이브는 거, 이아이브이렇게 해서 이제나이트윙완성이 됐고요. 이게 그 정식 시리즈는 아니고 그 인저스티스라는 그 시리즈에서 나이트윙이 이 몽둥이 맞고 넘어져서 뒤통수를 돌에 받고 죽는 그런 시리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DC가 물론 성공한 만화들이 많지만 막장으로 만들어놓은 만화들도 많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조립하는데 한 7분 좀 안되게 걸렸네요 어 5세쯤 되는 분들은 원래 원래 연령에 맞으니까 더 빨리 조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나이에 안 맞는 거라서 다음 조커의 차량을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은 같고요 예 검은 거좀더 빠르게 빠르게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회색 회색 붙여주고요 이게 동글뱅이 동글뱅이 두개 연결해 줍니다 됐죠 여기에 이제 회색 이것도 주현된이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넓혀줍니다 잘 됐죠 여기에 봅시다 이게 쪽에 붙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붙네요 여기에 노란 거 이런거? 앞에 번호.. 어이 조커 완전.. 문..이.. 중법정신이 투철한.. 침이인데요? 이거 붙여줍니다 붙었죠? 여기에.. 이쪽에.. 이게 붙어네요 네.. 됐죠? 어양쪽에 이렇게 붙는게 있네요 여.. 이렇게... 어디 봅시다 이게 이렇게 가는거 같고 여기에 이게들어가모양입입다다렇죠 이렇게, 붙고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이렇는 전진 상라이트붙이주고요조게의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붙었습니다. 리고 상단에 뚜껑 해주고 여기에 이걸 붙여줍니다. 네 붙었죠? 여기에 냉장고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분홍색 이거겠죠? 이건 같아요. 빨간 거두개 해주고 이걸로 덮어줍니다. 맞죠? 맞,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요. 뒤에 따라한거 어, 이렇게 넘어가게끔 붙여주는게 맞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 붙여주고요 다음에 핸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붙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게 이건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e 콘 m corn, c o 해주고 콘 해주고요 그이고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 corn, corn, corn, corn, corn, corn, 요 o r n 일 o r n corn, corn, corn, corn, corn, c o 이 n c o 이 n c o 이 n c o 바람에서 아 여기 아 시끄럽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분으로 일부씩 넣어준 것들이 있는 모양이네 역시 역시 레고 또 여담인데 레고가 어, 한참 매출이 떨어졌을 떨어져 갈때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쉬운 장난감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애들이 오히려 어려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더 선호 하더래요 그래서 좀더 어려운 제품을 만드니까 성공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커 하드까지 방사능 하드까지만 이렇게 껴주고 차량에 탑승시켜줍니다 어 이렇게 손잡이까지 딱 맞죠 그래서 두개 만드는데 12분 40초 뭐 떠드는 거한 10초 빼면은 12분 30초면은 조립이 가능한 간단한 제품입니다 이게두 종류 만들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조형도 잘 되어있고 표정들이 상당히 익사스럽죠 이게 아마도 히어로물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 뭐 일단은 히어로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오히려 복잡한 걸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은근히 노리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조커 미니 피규어를, 미니 피규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구입이었고요. 이것도 <웃음>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고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 뭐죠, 이거? 마이티 마이크로스 히어로즈 쪽 d c 거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요 어, 이쪽 제품 라인들은 다 구입할 만한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레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고 히어로물을 좋아하신다면 특히나 구입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브릭기 남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짜투리 모아가지고 나중에 뭔가 새로운 걸 갖고 놀 때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구입한 금액이 13,000원인가 그 정도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조화, 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